86.1kg, 85kg대가 눈앞이다. 오랜 시간 창고에 박혀있던 겨울도복. 누구나 집에 한 번씩 있잖아. 아닌가? 풍성한 수염. 풍성한 푸들, 개토끼. 이런 거 싫어한다. 마음에 안 들면 파괴한다. 알았어, 알았어. 겨울도복답게 장갑도 들어있다. 털만 봐도 시각적으로 따뜻해 보이는 겨울도복 5. 검정벨트 게이득 마이너스 10kg 감량 때마다 벨트 색을 바꾸는데 내 마지막 벨트는 검정벨트다 검정벨트 차는 날이 오길 처음 도복보다는 따뜻하다 겨울모자는 필수지 모자는 운동효과도 있다 개토끼랑 공놀이도 가능하다 면상을 확실하게 가릴 수 있는 수염 이건 조금 무섭네 요즘 굳은살이 많이 생겨서 장갑이 필요했는데 돈 굳었다 산타복과 도복의 차이는 벨트를 차면 산타복이고 띠를 차면 도복이다 루돌프가 필요하다 개돌프 개슴코. 예, 이조이 개새끼야, 바보! 가방이나 하네스는 좋아하는데 모자는 정말 싫어한다. 여기서 더하면 물릴 것 같다. 리미티드 에디션 산타팩 타바스코 20병 정도 수납 가능하다. 타바스코 중량 턱걸이. 벗고 다시. 사바수코 중량 쳐서 힘이 다 빠졌다 동심 파괴, 우통 벗은 산타토끼 굴뚝 타기 실전 턱걸이 연습 일반 도복보다는 확실히 따뜻하다 정말 다행이야 108단 콤보 워밍업 흰병치 그만하자 산타 할아버지한테 소송당하겠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원 108단 콤보 옷은 조금 따뜻한데 이걸 밖에서 입고 다니기는 곤란하다 벗고 다닐 용기는 있어도 산타복 입고 다닐 용기는 없다 신고당하기 딱 좋다 근데 생각해보면 사람 마주칠 일이 없는데? 일단 필드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역시 산탈 때는 산타복이지 멧돼지로 오해받아 총맞을 일은 없을 것 같다 가방이 있어서 짐 넣고 다니기도 좋다 다행히 오늘도 사냥을 사람이 없었어 뭐 조금 먹으면 감시하는 개토끼 정말 멀리서도 눈에 잘 보이는 산타복장 신경한 미코더 고수는 벙어리 장갑을 끼고도 연주할수 있다. 많이 듣기 싫은가보네 저항이 참 거세다. 이 정도 필드 테스트는 야외 운동복으로 부족함이었다.